운동권 자파민주당에서 저 정도 인물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한계이자 운동권 자파에게 닥친 재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출만 개항구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가는 곳마다 연일 시민들에게 욕설 세례를 당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까지 했었던 이재명이 개항구민들로부터 거의 시정잡배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어서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번두번세번 번, 번 계속 일어나다 보니 그것이 그만 이재명 성질에 참지 못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자칫 이렇게 이재명의 깽판이 계속되다가는 민주당의 전국선거를 다 망칠 판입니다. 18일 밤에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재명이 계양구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탄한 시민이 창문을 내리고 이재명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던 것인데 이재명이 참지 못하고 그만 폭발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해당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차량을 두드리면서 쫓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욕하는 건 범죄 행다다 증거 수집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건안 된다. 욕하는 건 범죄 행다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허허, 이재명의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의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욕하면 안 된다 이재명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누가 상상 이나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범죄까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잘하는 인간이 형수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욕을 했는지 누구 아시는 분안 계십니까 자기가 한 일은 까맣게 잊고 기억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자기는 욕하면 괜찮고 남이 자기 에게 욕하면 안 된다 이거 새로운 버전의 이재명판 외로남불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일이 있기 전 지난 11일에도 개항구 일대를 돌다가 한 치킨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한 시민이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 이 개XX야. 개항이 허구냐? 왜 기어왔어? 라고 소리를 질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았던 것이 이재명 성질에 가슴에 살짝 맺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만 폭발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지난 4월 2일쯤에 올린 김천의 시사이다 방송에서 언론인 최초로 이재명이 계양구에 출마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바 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유용 의혹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니더라도 대장동 개발비리 몸통이라는 의혹 하나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려워서 이재명에게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꼭 필요할 것이다 반드시 의원배지를 달려고 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대선 패배 후 전국 사차를 돌며 성찰 중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7인의 멤버 김남국 정성호 의원이 찾아갔던 것은 지난 3월 29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는 다음 세 가지 였습니다 첫째 송영길이 인천 계양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둘째 이재명이 송영길로부터 개항구를 이어받아 국회의원이 된다 셋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당대표에 나선다 이재명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송영길의 개항구 하차는 그 계획의 필수적인 일부였던 것입니다 송영길이 거절하면 그만이었지만 순진한 송영길은 이것을 받아들 였습니다 솔직히 송영길이 오세훈 시장에게 게임이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재명이 어쩌면 가진 감언이설로 송영길을 꼬두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주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 시켜줄게 아마도 이쯤 그 정도쯤은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송영길은 이재명이 보낸 7인의 멤버 두 사람을 만나고 나서 서울로 오자마자 서울시장에 출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이 4월 2일 송영길은 가시밭길로 내몰고 이재명 자신은 계양구라는 꽃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성남시 분당구가 공석이 됐지만 이재명은 위험부담을 안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월 29일 송영길에게 김남국과 정송호를 보냈던 당시에 인천이라는 민주당의 텃밭이자 민주당 송영길이 국회의원으로서 갈고 닦아 놓은 계양구라는 안전빵 중에 안전빵을 낙점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송영길은 오세훈에게 한마디로 짭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블스코어로 치고 있으니 송영길은 좀 짠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뜻은 좋았지만 하필 만나도 이재명 같은 주근을 만나다니 앞으로 최소 4년간 송영길은 손가락 빨게 생겼습니다 이재명 좋은 일만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이재명은 계양구라는 꽃길에서마저 주민들의 반발에 맞닥뜨리면서 지금 이재명의 꽃길은 진흙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계양구 시민들의 의식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이재명 50.8%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40.9%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재명이 모명의 윤영선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계양구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지켜볼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구 구민들이 이재명의 실체를 조금만 더 알게 된다면 아마 10% 정도는 남은 기간에 얼마든지 달라질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양이 호구냐 왜 기어나왔어 이거 이번 계양구 선거 슬로건으로 어떻겠습니까 인천 계양구에서 날이면 날마다 벌어지는 시민들의 이재명 욕해주기 라는 상황은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런 말 들으면 솔직히 많이 부끄럽고 속된 말로 쪽팔릴 텐데 이재명 본인은 지금 어떤 심경일지 궁금합니다 이재명의 본질 자체 인간 댐댐이의 파탄성과 그 이중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흐르고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인천 계양구에서 시민들이 깨어나서 이재명의 실체를 바로 보길 바란다 는 sns의 글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검수한 박으로 방탄복을 만들어 입고 그 성능이 못믿어서인지 불체포 특권이라는 국회의원 방탄복 마저 입겠다고 나선 이재명씨 참딱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발부동을 쳐도 다음 차기 대선에서도 아마 안될텐데요 안그렇습니까 아마 그 전에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기도 하거니와 설령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차기 대선까지 출마는 하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부상하는 인재들에는 잽이 안될 겁니다. 능력 있는 안철수 위원장도 있고 요즘 뜨고 있는 한동훈 장관도 얼마나 멋집니까 이재명하고 비교가 됩니까 운동권 좌파 민주당에서 저 정도 인물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한계이자 운동권 좌파에게 닥친 재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서 사라질 당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